반갑습니다 초론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이제 8월 15일 연휴가 끝난 월요일 같은 화요일 밤입니다 부산에도 비가 많이 온다는 지금 소식이 들리기도 하네요 이런 중에 그동안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어땠는지 오늘 국토부에서 270만 호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한 게 있죠 주로 이제 서울 중심의 데이터들이 많았고요 부산을 광역시를 놓고 볼 때는 크게 뭐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었고요 어 그냥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어 조금 규제를 완화를 해서 도심 안에도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어, 해준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서울하고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오늘 8.16 대책을 정리를 해서 올리고자 했는데 올릴 게 그다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내친 김에 부산에 어, 이렇게 요거는 어,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요거는 어떤 데이터인가 하면 어, 전세 지수입니다. 전세 지수. 어, 사실 전세는, 어, 이게 실제 필요한 사람들의 그거잖아요. 어, 매매야 뭐 투자 관점으로 사고 팔고 한다지만 전세는 투자 관점에서 내가 전세를 얻어놔야지.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 거래되는 것들이 어, 전세 시세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근데 부산이 어, 보시면 6월 이후로 7월부터 지금 현재 8월까지 전부 새팔았습니다. 전세도 다 많이 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원래는 임대차법 그 2년이 끝나고 나면 8월에는 뭐 전세대란이 오니 많이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전세대란은 고사하고요. 전세가 안 나가는 대란이 나와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연지 레미안 어반파크 그 다음에, 뭐, 가야롯데, 그 다음에, 어, 점포, 이, 이 시공 있죠? 이 편한 세상, 시민공원. 다 지금 이제 입주장이 가까운데, 그리고 요 대연동에는, 어, 대연 삼전 그린코아 그리고 조만간 또 남천 포레스티지, 어, 줄줄이 입주장들이 있습니다. 어, 있는데, 어, 원래 입주장처럼 물량이 많지 않아도, 어, 전세 가격이 입주장 때는 조금 조정들이 되는데, 어, 그런 입주장을 떠나서도, 어, 이렇게 부산 전체 시세가 시푸릉둥둥이가 되어 있다 보니, 어, 이게 전세 때문에 애를 먹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어, 이건 주간 단위, 어, 전세 동향인데, 아까 보시다시피 전부 새파랑둥둥이죠. 그러면, 매매는요? 매매는 어떤가 했더니, 매매도 똑같습니다. 부산이거든요? 부산도 어느새 전부, 어, 바란, 가락으로다 전환이 되어가 있습니다 특히 7월 초부터는 뭐 빨간 게어단독 한두 개 있던 게 아예 이제는 7월 둘째 주부터는 전부 새파란 걸로 다 바뀌어 있고요 어 이런 상황에 지금 이제 여름 8월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9월 초에 이제 또 추석이 있고 추석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되는지가 사실은 궁금하죠 이런 장이다 보니 그러면 아니 소장님 부동산이 이렇게 파랗게 다 질려 있는데, 그럼 집은 언제 팔아야 됩니까? 지금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어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저한테도. 근데 그걸, 뭐, 입지마다 다르고, 들고 계신 집이, 또 들고 계신 어떤 그 세금, 비과세인지, 뭐, 아니면 지금 양도세를 중과를 완화해줄 이때 그냥 과세로 파는 건지, 또 실제 거주하고 계신 건지 투자로 들고 계신 건지 어, 그런 상황들에 따라 이제 그게 다 다르다 보니 한마디로 무조건 이렇습니다라는 대답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 지금 도대체 왜 그러면 장이 이렇게까지 급매물로 내놓은 그런 아파트들도 거래가 잘 안되는가 거래가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기존 아파트들이 어, 이런 걸 이제 한번 곰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그러면 아파트가 이렇게 조용하면 어 그러면 꼬마빌딩처럼 그런 상가들은 또 우리가 좀 사도 되는가요 어, 그런 질문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사실은 더 위험하죠 어, 왜냐 상가들은 제생각에한 1,2년 채안 지나서 금리가 금리 상승이 정점에 달하면 꼬마빌딩이나 이런 건 기본 대출을 한 80% 정도를 끼고 다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 워낙 상가들이 그동안 가파르게 그동안 올랐었고, 코로나 오기 전까지도, 어, 내 노후에, 뭐,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어, 퇴직금 가지고 아니면 그동안 투자했던 집 한두 채 있던 걸다 팔아서, 그걸 모아서, 그걸 가지고, 어, 이제 수익형 부동산, 그내 월급을 대신해서, 어, 이런, 그, 노후에 내 소득을 대비해줄 만한 그런, 이제, 상가주택이나 이런 데 올인 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 근데 그건 저금리 때에 좋았던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가 오르다 보면 어, 임대료는 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쉽지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 어, 금리와 어, 임대료가 오히려 역전되는 그런 건물들도 나오는 거예요 수익률이 이제 너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 아파트야 뭐 어, 피사 받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 언저리 안쪽에서 대출을 받아도 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했는데 대출이 10억이 넘고 이런 일은 잘 없죠. 뭐한몇억 정도 안쪽인데 상가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거죠. 10억 넘는 그런 대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마 제 생각에 경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매매 덩치가 있는 그런 집들은 어, 당연히, 어, 대출을 보태서, 만약에, 어, 세입자가 전세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온다, 이럴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덩치 큰 금액의 전세는, 사실은 그큰 집에 대출 이자까지 내면서 전세를 깔고 살고 계실 것보다는, 그걸 가지고 그냥, 오히려, 다른데, 뭐, 초기 지역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곳에, 돈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덩치 큰 전세는 나가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더구나 입주장에 있는 대형평형의 어떤 전세금이 큰 그런 매물들은 어, 금액이 조정될 여지가 좀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실제로. 어, 그러면 소장님내집이거 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나는 팔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이럴 경우에. 어, 그럴 때는 예를 들어 팔하게 내놓은 걸 7억 9천 한다. 소장님, 다른 집이 팔억이니까제거좀 조정해서 우리 집 7억 8천에 해드릴게요. 이게 그나마 나와 있는 매물 중에 제일 삽니다. 이런 경우에 매물들을 그렇게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주시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시세만 오히려 더 깔가먹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예를 들어 8억짜리인데 뭐확 줄여서 6억에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이런 시세에 이제 이런 것들은 거래가 되죠. 건매라에서 내 거는 팔렸지만 그 이후에는 그게 이제 마치 시세처럼 금매가 어, 시세가 되어 있는 어, 그런 것들 물건들만 찾고 정상 시세에서 약간 저렴한 이런 물건은 매수분들이 관망을 하고 손을 내밀지를 않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 네이버에 그동안 나와 있는 그런 매물들은 전부 호가에 불과하고요 어, 소장님 이거는 네이버 광고에 올리지 마시고 꼭 손님이 계시면 우리 집을 이 금액에 팔아주세요 하고 그런 매물들이 각 아파트 단지마다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지금은 어, 그래서 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파시는 분은 내가 꼭 팔아야 될 경우라면 어, 세금을 내는 것과 비과세를 두 개를 비교를 놓고 하신다 하면 당연히 그거는 좀 싸게 하더라도 세금을 비과세로 뜨는 게 훨씬 유리하기가 쉽고요 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어, 이렇게 너무 하락장에는 어, 조금 안 팔고, 그냥 소나기는 피하듯이 조금 괜찮은 입지라면 들고 계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ABC 등급을 매겨서 C급 정도야 뭐 팔아야 되지만 AB급 정도는 조금만 관망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사시는 분 입장이라고 하면, 집을 꼭 사야 될 그런 입장이라 하면, 소양님 지금 금매물들도 이렇게 하나씩 나와있고 어, 그렇지만 금리가 아직 계속 올라갈 뭐 그런 여지가 남아있고 어, 내년에 또더 금매가 혹시 나온다 하면 지금 이 아파트를 사는 게 지금 시점입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시점입니까? 그걸 많이 또 궁금해 하세요. 실제로. 근데 기존 덩치가 큰 그런 아파트라 하면 어, 왜냐? 제가 계획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세입자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세입자도 대출금리가 높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자금대출에 이자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전세가를 높게 받아서 갭을 좁혀서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 쪽을 들여다보시는 것보다는 대출을 덜 보태도 되고 그리고 향후에 새 아파트로 좀 태어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에 아직은 금액이 좀덜 움직인 초기 지역이라든지 뭐 그런 곳에 매물들을 점검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금액이 크지 않으면 대출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이사가 많이 나갈 일이 없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투자를 하시되 오늘 국토부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봐도 도심 안에. 낡은 어떤 그런 주택들이나 그걸 헐고 재개발이나 아니면 기존 아파트인데 연식이 오래돼서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서 안전진단도 통과 못했던 그런 재건축들은 도심 안에서 집을 좀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완화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정책은 국토부의 정책은 그러면 그렇게 향후에 조금 수월하게 새 아파트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근데 가격이 아직은 움직이지 않은 그런 매물들을 추려서 소액으로 투자를 해두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재건축은 덩치가 크겠죠. 재건축은 뭐 기존 구축이지만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나 아까처럼 뭐 건매로 나와 있는 준신축이나 신축단지의 그런 그 아파트들하고는 그다지 큰 차이가 안날 거예요. 그런데 재개발 지역에 아까처럼 이 구역 지정이 갓되었거나 구역 지정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어, 초기 지역의 어떤 그런 재개발에 매매가가 2억 언더 쪽 어, 그런 쪽 매물은 향후에 부산에서 어, 재개,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완화해주면 그런 동네로 바뀔 그런 곳들이잖아요 그런 곳에 그냥 묻어두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물건이 내가 예상피가 만약에 뭐한 1억이었다 그러면 나중에 조합은 분양가에 피 1억 주고 그냥 사는 건 거죠 살만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는 근데 기존 지금 뭐 신축들이 가격들이 건매가 나와도 왜안 팔리냐 그거는 그동안 많이 올랐었거든요 많이 올란 건 내가 이미 피를몇 억을 주고 사는 거죠 매도는 그피를 챙겨서 팔고 나가는 셈이고 근데 초기 지역 재개발은 그런 피를 내가 챙겨서 받아올 거잖아요 그리고 집을 못 짓도록 하는 게 아니고 어 정부에서는 어떤 노후도라든지 이런 요건이 맞으면 지을 수 있도록 어, 지원을 해주는 그런 그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 고금리에, 그 다음에, 어, 아파트는 금매도 잘 거래가 안 되는 이런 시국에, 어, 나는 어떤 적당한 자금에 돈을 들고 계시다. 무조건 관망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투자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 오늘은요, 워낙 지금 시푸릉둥둥이가 되어 있어서, 한국부동산원에. 그럼 이 시푸릉둥둥이가 어, 나중에 단풍색으로 바뀔 때까지 그냥 아무런 투자를 안하고 이 단풍색이 되도록까지 기다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타이밍을 아까처럼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내가 이 과정을 거쳐 나가느냐에 따라 그거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덩치 큰 아파트는 조금 기다려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초기 지역에 다음에 확실하게 재개발이 될 그런 지역에 이제 프리미엄이 그다지 높게 안치는 그런 매물들로 새로운 미래의 신축 아파트에 실을 뿌려 두는 것은 저는 괜찮은 투자라고 봅니다 금리도 무한대로 뭐몇년 동안 계속 올라가지는 못하거든요 상가주택을 꿈꾸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아니면 금리가 다음에 조금 내려왔을 때 그때쯤 돌아보시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유튜브로 인사드린 지가 워낙 지금 뭐 일주일이나 되었네요 <웃음> 초롱수장 까먹으신 거 아니죠? 까먹지 마시고예. <웃음> 늘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해 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또뭐인근에 푸날라도 주시고 알람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더 좋은 영상으로 좀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